귀신이 덮어 씌 있는데, 홀령이 덮어 써 있는 상이야. 그렇게 이 사람이 뭐 누구를 미워한다, 극도의 미워하는 거지. 그러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일을 갈면서 내년제그런 말을 해서 왜그런 말을 해서 앙심을 품는 사람이지. 자기 세계가 엄청 강한 사람이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관상을 한 명, 음. 한분 가져왔는데, 귀신이 덮어 있는데 홀령이 덮어 써 있는 상이야. 그러면 이 홀령이 덮어 써 있는 사람은 생각이 또라이죠이 사람이 이 관상을 보면, 아기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. 점점, 점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야.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보편적으로 말하면 자기 세계가 엄청 강한 사람이야. 그게이 사람이 뭐 누구를 미워한다? 극도의 미워하는 거지. 자기하고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사람을 미워하며 극도의 미워하게 돼 있거든. 막 저주를 내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왜. 앙심을 품는다 그러지 왜 우리가. 쓸데없이 앙심을 품는 거야. 심정 상하는 말을 내뱉었다. 그럼 이 사람은 밤새 도록 일을 갈면서 내인테 그런 말을 해서 왜 그런 말을 해서 앙심을 품는 사람이지. 앙심을 품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수의 칼을, 칼을 세우는 거지. 저주를 내리는 거니까. 이 사람 간상을 놓고 보면 그 간상이 어떤 면이 좀. 눈썹하고 눈, 코, 이쪽인데, 입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. 말수도 없고, 굉장히 차분하고, 엄청 내성적인 사람. 어디 갇혀있지? 뭐방 안에 혼자 이렇게 갇혀있다든지,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껌껌한데 이렇게 갇혀있는 게 보이는 거지. 고립돼 있다. 이번에 아베 총리를 평사하신분 앙심을 품은 사람이니까 혼이 혼이 백혀 있다니까 이 사람은 그니까 이분이 아니 또 다른 사람이 몸에 있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왜 빙이 됐다 그러잖아 빙이 된 사람이야 내성적이고 말수도 많지가 않고 조용조용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어느 날로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뭐 사찰을 갔다든지 어디에 가서. 아마 내가 봤을 때 빙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 빙이 된 사람은 답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싫어 세상이 모든 게 불만이니까 모든 게 불만이고 비관적이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이니까 일을 갈고 밤새도록 일을 갈고, 갈고 갈고 갈고 하다가 그 사람을 해코지를 했겠지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탁 지르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 맨날 며칠을 몇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었을 거야. 분명히. 네가 응. 그이가 쉽게 걸리는 가 쉽게 걸리지는 않지. 이 사람이 어느 장소를 갔다 왔을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찰이 보이거든. 옛날 오래된 뭐 절간이 아니더라도 산 쪽으로 이렇게 습한 쪽으로 이렇게 기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 보이거든. 거기서 빙이 될 확률이 내가 봤을 때는 한 100%인 거거든. 이 사람이 음. 이번 일이 아니었어도 뭔가 다른 큰 일을 했어. 이 사람은 하고도 남아. 그분한테 앙심을 품고 몇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고쳤던 거지. 만약에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 고쳤으면그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 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지. 뭔가 관상에도 뭔가 좀 그런 게좀 눈이 살기가 오는 거지. 간상은 변한다그랬잖아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를 내놓면 사람이 옹졸해지잖아, 얼굴이. 네. 옹졸해지면서 얼굴 하관이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. 네. 몰리게 돼 있으면서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거든. 힘들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랬을 때는 눈빛이 틀려. 굉장히 살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. 살기가 느껴지는 거지. 아이 사람은 우발적인 게 아니야. 계획적이야. 맨날 며칠을 이 사람 분명히 밤새도록 아마 계속 일을 갈았을 거야 어 일을 물면서 뭐든지 불만 다 투덜투덜로 이제 간 거지 전 세계가 떠들썩했으니까 안 생겨야 되는 걸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람또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빙이었으니까 그거를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그것도 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?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니까 좀어디 보면 좀 안타까운 거지